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저는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아, 여기 먹을 게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먹어봤던 전국 중국집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모든 중국집에서 먹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제한적이고요 물론 제 입맛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 제가 제돈 주고 먹은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중국집 베스트 5 첫번째는 남원금생춘입니다 남원금생춘은 전국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174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집인데요 금생충 같은 경우는 남원본점하고 남원도통점 이렇게 두곳이 있는데 본점 기준으로 해서 10시 30분에서 16시까지만 영업을 하는데 재료 소진이 되면 영업이 종료됩니다 저는 주말에 방문했었는데 한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마감이 되더군요 남원금생충은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용한 길가에 차가 많아지는 곳이 아마도 이곳 금생춘일겁니다 금생춘에서 아이들이 먹을 짜장면하고 짬뽕 탕수육 그리고 국밥을 주문했는데요 국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밥입니다 여기 금생춘 짜장면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짬뽕 국물의 내공이 남달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조미료를 넣어서 내는 불맛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미료를 넣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미료보다 재료맛이 더 강한 짬뽕 맛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탕수육은 분먹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을 좋아하는데요 소스가 부어져 나왔음에도 튀김이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요 소스가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어요 남은 근생추는 대기시간이 예상되는데 남은에 가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국 중국집 베스트 5 두번째는 군산 진인성입니다 군산에는 유명한 중국집이 비내원이라든지 복성루 이런 기라성 같은 중국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인성이 가장 대중적인 곳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시간이 30분 정도는 소요되는데 요리 나오는 속도는 비교적 빠르다 보니까 회전율은 빠른 편입니다 저희는 고추짜장하고 일반 짜장면 그리고 짬뽕밥을 주문했습니다 고추짜장은 깍둑썰기한 돼지고기하고 큼직큼직한 양파 그리고 고추가 송송 썰어져 있어서 매콤하면서도 먹음직스러운데요 간짜장처럼 양념이 별도로 나옵니다 지린성에서 아이들이 주문한 짜장면도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고추짬뽕은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짬뽕밥을 주문했는데요 시원한 해산물이 들어있어서 국물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군산 지린성도 대기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린성 건너편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전국 중국집 베스트5 세번째는 철원 고향식당입니다 <놀람> 철원고향식당은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지경리 382-20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50년 정도 된 중국집입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슨 무슨 원, 무슨 무슨 성, 무슨 무슨 루뭐 이런 중국집 이름이 아니고 고향식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도 테이블이 있고요 홀 쪽에도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는 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가지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볶음밥하고 제가 먹을 짬뽕 그리고 와이프가 먹을 짬뽕밥을 주문했습니다 고향 식당에 갈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런 고향 식당은 양이 많으니까 주문하실 때 요거를 참고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기대가 큰건 역시나 짬뽕 국물입니다 이 집이 짬뽕이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짬뽕에는 돼지고기하고 해산물들도 잔뜩 들어있어서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입니다 사실 짬뽕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국물이 너무 무거워져서 좀 텁텁한 맛이 나기도 하는데 해산물 국물이 이런 맛을 잡아주니까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 것이죠 저런 여행을 하시다가 직영리를 들르신다면 고양 식당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국중국집 베스트5 네번째는 충주 상촌식당 입니다. 상촌식당 같은 경우는 충북 충주시 수원 보면 중상신촌길 99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업시간은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이 상촌식당 같은 경우도 재료가 소진되면 영업이 종료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국 중국집 중에서 최애하는 곳입니다 무슨 시골 마을회관으로 가는 듯한 엉뚱한 길가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에 진짜 중국집이 있을까 하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로 상촌식당인데요 상촌식당의 주인 아저머니께서 예약을 하면 그 번호를 불러주시는데 여기에서 꼭 먹어야 하는 메뉴는 소마면입니다 상촌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맛이 끝내주는 곳인데 딱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대기시간이 깁니다 저도 배가 고플 때 방문했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아우 너무 좀 기다리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국중국집 베스트5 마지막 다섯번째는 파주 은하장입니다 파주 은하장은 경기도 파주시 분산읍문학로 78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은하장은 오늘의 메뉴가 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에서 탕수육하고 유니짜장은 먹어봐야 되는 메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중국집에서 유니짜장은잘 시켜먹지 않는데 유니짜장은 짜장이 들어가는 고기하고 채소를 잘게 다져가지고 짜장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은하장 유니짜장은 약간 칼칼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일반짜장도 필요하니까 주문하실때 참고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탕수육은 부먹으로 나오는데 쫀득쫀득하면서 새콤한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라도 두곳하고 충청도 한곳 강원도 한곳 경기도 한곳에 중국집 베스트 5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추가로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실만한 중국집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다음번 여행시에 꼭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가 구독자님의 안전한 캠핑과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